안녕하세요 글리쌤 작가 이종서입니다 사람이 어떤 도전을 하든 간에 우선시 돼야 하는 게이 강력한 동기부여입니다 책 쓰기도 작은 도전은 아니기 때문에 이 강력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도중 하차를 하지 않아요 저도 직장에 다니면서 책을 썼었고 또 책을 써서 좋았던 점세 가지를 어, 이야기를 나눌 테니까 여러분들도 자기만의 컨텐츠 자기만의 책을 꼭 한권쯤은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컨텐츠가 생겼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월급은 주어지는데 내 노동과 교환될 뿐 일을 할수록 남는 것이 없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나만의 컨텐츠를 가져야겠다 결심했고 실행을 했습니다. 책을 쓰면서 컨텐츠 저작권을 가지게 됐고 내 이름이 적힌 책을 서점에서 만나는 이 기분 자 묘한 중독성이 있어요. 한번 쓰면 그래서 두 번, 세번 계속 쓰게 되는 겁니다. 사무직 직장인들 걱정을 하잖아요.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무슨 일을 할까? 어떤 기술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책 쓰기도 자기만의 평생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면 한권두권 계속 써나가는 개념을 내가 알아채면 이건 내가 평생 기술이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자 글은 말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글을 썼을 뿐인데 책을 썼을 뿐인데 강의라든가 강연 요청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대학 관공서 도서관 고등학교 직업센터 자 책의 내용에 공감한 그 담당자들이 있어요 많은 강연 의뢰를 해 주셨고 자연스럽게 강의를 하게 되고 강사 강연가가 될수 있었어요 자, 직장인일 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책이 나오면서 사내 강사 요청도 오고 수익도 발생하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플랜 B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 직장에서 플랜 B가 없으면 굉장히 고달퍼요. 내가 여기에서 외줄에 매달려가지고 무조건 견딜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이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나는 여길 벗어나질 못해 나가서 무슨 일을 하지 못하니까 여기에서 무조건 버텨야 된다 내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마음 상태가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이 브랜딩이 된다는 거예요 자 퍼스널 브랜딩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직장인일 때는 계속 명함을 돌리면서 내가 누구인지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콘텐츠를 가지게 된다. 책을 쓰게 되면 상대방이 저자를 인지하고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고 재밌게 읽은 독자분들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자연스럽게 그 책의 서평도 남기고 장점도 남깁니다. 하지만 저자가 그 독자를 찾아가지고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아요. 마음에서 우러나온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책을 소개하고 저자를 소개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 저자도 브랜딩이 되는 거예요. 독자하고 교감하고 청중이나 수강생들한테 컨텐츠를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기분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 퇴직할 때쯤에 50대, 60대 이제 다가오신 분들이 책을 쓰려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도전해서 내 컨텐츠를 움켜지는게 낫습니다 50대 60대 된다고 해서 책을 쓸만한 경험치가 누적돼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어요 부족해도 약간 미비해도 한건 쓰고 부족한 건 다음에 채워나가면 됩니다 이제는 컨텐츠의 시대예요 자, 직장을 벗어나서도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면 자 명확히 눈에 보이고 자 손에 잡히는 결과물 가진 사람이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 치맥도 하고 상사 뒷담화도 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 중요하고 필요해요 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하시고 다른 날에는 자신한테 투자하고 명확한 책쓰기 이 컨텐츠라는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 생각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직장에 다니면서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책을 쓸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겁니다 책쓰기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설명글에 제가 링크를 하나 놨습니다. 온라인 카페에서 책쓰기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